2020년 7월 7일 영상 어, 작기 시작. 오늘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<웃음> 밥을 먹고 나와서 이제 옆에 오락기 오락기가 하나 생겨 가지고 그걸로 게임도 하고 그리고 옆에 있는 그봉 같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돌 이렇게 이렇게 돌리면 찰수 있는 그 그 축구 게임 이 있는데 그것도 친구들이랑 다 같이 하고 뭐 그러면서 한 30분 정도를 되게 스트레스를 풀고 졸리지만 좀 잠을 깨우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그러고 올라와서 연습을 진행했다. 근데 오늘은 이제 내가 회사에서 이제 연습생으로 있었을 때 보컬선생님으로 계셨던 분께서 오셔서 되게 반가웠고 그래서 그분께 보컬 레슨을 오늘 받았는데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은 아일랜드 음그 방송에서 되게 많은 많은 시간 동안 나 스스로 뭔가를 해야 되고 스스로 뭔가 만드는 과정에서 뭔가 피드백을 받을 그런 그런 것과 또 그런 게좀 부족해서 조금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의문점을 가지고 있던 것과 좀 내가, 내가 해결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뭔가 명쾌하게 알려주시고 좀 레슨을 받아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고 되게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흡수가 잘된것 같다. 그리고 오늘 액팅 모니터링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액팅 모니터링은 오늘 올더웨이업이라는 박재범 선배님의 곡으로 이제 그어 제스처를 하고 표정을 짓는 그런 걸 했는데 그거를 하면서 내가 오늘 느꼈던 거는 되게 내가 어 여태까지 좀 뭔가 한정된 그런 방식에서 좀 한정된 스트럭처 안에서 뭔가 내내 거를 뭔가 보여줄러 하다 보니까 조금은 뭔가 이렇게 좀 위아래가 어, 뭔가 그 완급이 없고 좀 지루한 느낌이라고 생각이 들었다. 근데 그 얘기를 그 얘기를 이제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음, 뭔가 예전부터 내, 내가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온 정말 그 완급 조절과 그런 좀 100%에서, 100%, 100 0%에서 100%까지 이렇게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감정적인 표현들이 많이 좀좀 좀 무뎌졌구나라는 걸 느꼈고 좀더 정해진 것보다는 더 자유롭고 제스처 같은 경우나 액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10번을 했을 때 10번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좀 프리한 느낌으로 가야지 뭔가 내 머릿속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이 좀더 자연스럽고 와닿을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, 그런 나의 끼가 되지 않을까 싶었다 그래서 그렇게 느꼈고 오늘 저녁을 먹고 그래서 그렇게 보컬 레슨과 액티링 <웃음> 모니터링 끝내고 그리고 어 이제 파트 분배에 대한 수업도 받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었던 게 어떻게 보면 은어 이제 그 방송에서 파트 분배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뭔가 파트가 많이 나오는 순서대로 그렇게 이렇게 계속 그 실력순? 그런 건 아니지만 좀 어쨌든 좀 뭔가 설명하기 모호한 부분으로 뭔가 파트를 정했었는데 아 퍼포먼스! 퍼포먼스 부분으로 좀더 파트를 정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이 퍼포먼스라는 것도 사실 보컬과 춤과 끼 등등 다양한 것들이 합쳐져서 퍼포먼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더 그런 다양한 방면에서 짓고 갈 필요가 있,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어, 그 점을 짓고 갔고 보컬과 춤 그리고 끼, 모든, 모든 걸 합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파트, 파트 분배를 해야지 더 자연스럽고 더 멋있고 더 나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 고민을 했다. 어, 그게 끝나고 힙합 안무 수업을 받았고 저녁을 먹고 힙합 안무 수업을 받았고 씻고 정리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다. 음, 되게 누 누군가가 이런 하루를 보면은 되게 정신없는 하루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그 중에서 진짜 절반 이상만 건지고 가도 사실 오늘 하루 중에서 되게 많은 점들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,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는. 과정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좀더 내가 흥미가 있는 만큼 더 노력을 해서 이 과정을 좀 즐겁게 좀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. 뭐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는 친구들도 엄청 엄청 피곤해하고 이 스케줄이 좀 소화를 하기 힘든 친구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그래도 우리가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막 결국에는 극복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다들 너무 고맙고 좀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생겨 이런 포인트가 좀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. 나이 조금 뭐 오글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일기 내 일기니까 영상 일기를 할때 g a 점은 항상 뭔가 정말 뭔가 감정적인 그런 그런 것들을 뭔가 글씨로 남긴다는 느낌을 뭔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t 같아서 솔직하게 l e bit of a l i t 고 그 솔직한 얘기들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뭔가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는다는 것, 느낌 털어놓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되게 편안하고 그리고 하루를 뭔가 정리하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되게 좋다 그래서 되게 음 계속해서 꾸준히 영상을 남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언젠가는 나를 좋아해주시는 분들께서 이걸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못볼 수도 있겠지만 어, 이 영상을 남김으로써 정말 내가 좀 생각하는 그 폭이 넓어지고 성장하는 과정이 더 뭔가 보람 찰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. 내일은 어 이제 녹음을 하러 갔다 영상 일기 끝.